어어외 하하하하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기제 파우치는 되게 딱 커요. s g r o 더 e r 파우치 파우치를 털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분을 모르신다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아닐 거예요. 왠줄 알아요? Cat Woman Makeup에서 나왔던 분이거든요. 여기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이 거잖아. 영상 아, 그때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차이가 <웃음>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아, 우리의 똑같나요? 정보를 모른다는 분들, <웃음> 캣 월먼 메이크업 영상 보시고, 이거 봐주세요. 네, 앞으로 이 채널에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노래하는 뮤진입니다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뷰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네. 뮤진님 채널이고요. 들어가서 네.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친구. 서로 이제, 좋아하는 컬러가 너무 비슷해서 네. 더 많이 이제, 맞아요. 가까워요, 사이가. 그래서, <웃음> 좋아하는 컬러가 비슷해서 가깝다는 말은 즉슨. 똑같다, 둘이. 둘, 친. 그리고 진, 저희가 트윈. 좋아하는 컬러는 MLBB, 좀톤 다운된 컬러들이라서 갑자기 갑자기 리이즈 이제... 바꿀게요. <웃음> 저희는 서로 톤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바르고 예쁘면 사는 타입이고요. 예쁘면 좋아. 이 묘진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제품을 화장하는 순서대로 촤악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어. 나, 왜 내가 갑자기 나와서 <웃음> 이 털이를 내꺼 털을 내야 하느냐. 구독자님들이 좀 많이. 정말 뭐... 댓글에 많이 물어보세요. 묘지님 블러셔는 못 쓰세요? 하세요. 립은 응. 못 쓰세요 하는데 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평상시 그냥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만 여러분들한테 응.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것만 발라요. 네, 그래서 네네, 메이크업 그래서? 하는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건조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손이 많이 너무너무 건조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어디 일 거예요? 카밀 허바신 카밀 핸드크림 이게 냄새도 독하지 않고 저 꾸덕꾸덕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승모 핸드크림으로 유, 그, 유명해요 어. 너무 메마른 상태에서 발라도 속 건조 딱 잡아줘요 근데 오. 지금 영상을 아까 찍기 전에 이 친구가 발랐었는데 이 너무, 너무 좋고 향도 진하지 않아서 연고 같은 제형인데 굉장히 쓸키하지만 끈적거림이 없는 그리고 많이 안 발라도 돼요 바로 잡아줘 내가 어, 손이 좋았다. 엄청 큰 편인데, 해프지 않게 써, 써, 쓰임이 해프지 않은 <웃음> 것 같고요. 처음 말했지, 살짝 똥내가 나는데, 시간 지나면 약간 남은. 아, 무슨 똥내예요. 그건 진짜. 자기 스킨... 핸드폰, 아니, 자기 거, <웃음> 손에 있는 똥내예요. 남자 똥... 스킨 냄새가 살짝 나가지고. 네, 네. 바로 베이스부터 스킨케어는 제외하고. 근데 네, 스킨케어는 뭐, 밀리지 않게 바르는 음. 걸 좋아하고요. 그럼 파운데이션 하나, 쿠션 하나. 저 파운데이션은, 어디가 들어줘요? 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수에무라 제품이고요. <웃음> 작년 여름에 제가 같이 가서 썼었어요. 내일이면 다쓸 제품이에요. 왜냐면 요, 어. 진짜 펌프 다 썼어. 그냥. 요거는 슈에무라 언 리미티드 브라더블 레스팅 파운데이션이고 제가 상압빛 돌게 하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얼굴에 핏딱 떼고 블러 처리되는 음. 그걸 되게 정말 좋아하는데 많이 썼다. 저는 더럽게도 많이 쓰고, 엄청, 아무튼 저한테는 딱 맞는 파운데이션이지만, 이제는 저도 불매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음. 그, 이거는 이전, 그 전에 샀던 제품. 작년 여름에 같이 갔거든요. 그 <웃음> 일단, 일단 이 다음부터는 구매를 하지 음. 않을 겁니다. 그치만 정말 좋게 잘 썼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았어요. 잘 썼습니다. 어려 이제 자 쿠션을 음. 쓰지 않던 분이 쿠션을 쓰기 시작했어요. 웅잉님의 추천 영상 그리고 웅잉이가 원래 바르고 나면 진짜 좋다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살짝 상아빛은안 나요.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이고요.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는 저의 찐 애성템 넘버 월드 쿠션. 전상아빛 나는 거 좋아한다고 음. 계속 바닐라 말씀드리는데 상아빛은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수정할 때 여기 끼임. 너무 밀리는 거 싫어해서 그냥 얹어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촉촉한 것보다는 세미매트 제형이고 왜 이렇게 빨리 말해요?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웃음> 컬러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에스쁘아 가셔서 꼭 테스트해보시고 <웃음> 테스트 꼭 해야 돼요.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나이가 자꾸 드니까 기름이 자꾸 생겨서 <웃음> 이니스쁘 노세범. <웃음> 미네랄 파우더 아시죠, 여러분들? 국민 때문에 아무리 떡졌을 때도 쓰고 얼굴도 에 쓰는. <웃음> 아 사실 저두개다 써요. <웃음> 앞머리는 손에 덜어서 이렇게 붙이고요 <웃음> 네, 요걸로 기름기 잡아주고 그럼 아주 더러운 껍다구가 있는 요런 요것도 이, 이니스프리 제품요 빨리 그에서 이렇게 썼어요.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3호 꿈꾸는 새벽 그레이 별로인 것 같아요. 지워져요 자꾸 끝에가. 아무리 파우더 칠하고 곧 픽스하고 이걸 한다 해도 자꾸 지워져요 기름에. 항상 외부에 장시간 있는, 있는 직업을 음. 하는데 자꾸 지워지는 거 같아. 끝에 라인이? 응응. 응. 응. 추천 안 추천 드려? 추천 안 해. 원플러스 원했어서 샀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 이제 베이스와 파우더 눈썹까지 그렸으면 우리 뭘뭐 해야 될까요? 컨투어링. 아니죠. 예. 네 컨투어링. 그, 맞죠? 네. 뭐야? <웃음> 이거는. 미샤 1등. 코튼 1등.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이고요. 1등! 이건 제가 추천해줬는데 저 벌써 몇통인지 아세요? 저는 이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전 제품은 자꾸 여기가 뭐가 나가지고 맞아. 바꿨었어요. 그게 그게 너무 별로더라고. 내가 말했잖 원래 좋아했어. 그 색깔이 음. 너무 좋았어. 그 뭐더라? 삐아 제품인데 나는 저는 너무... 그거 쓰고 여기 트러블 왕 나가지고 말했거든요. 그데 서로 그래서 바꿨어. 어, 그래서 삐아 어, 제품이랑 나도 그랬던 어, 건데 이러면서 최대한 삐아 제품이랑 비슷한 컬러로 정말 그냥 그림 나 음. 그림자야. 섀도우. 섀도우로 써도 좋아요. 스모크드 헤이즐. 저 그래서 눈두덩이를 여기 넣어서 하면서 여기 다 이렇게 붉은 거예요. 길도 없고 굉장히 근데... 저렴한 가격이에요. 얼굴이 밋밋한 상이라서 여기까지 다 해요. 거의 다섯 통째 쓰고 있습니다. 저는 두통 쓰다가 지금 이글립스 쉐... 쉐딩으로 넘어갔어요. 쉐딩. 그다음! <웃음> 저가 이제 후커플, 풀 후꺼, 호약 야 후시야? 몰라. 그, 네, 아무튼 쌍꺼풀이 무쌍꺼풀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만 했어요. 진짜? 응. 이니스프리 마이섀도우 매트 제가 정말 딱 정감 가는 네임이에요 손끝에 얘를 아이홀을 다 해주고 요거는 진짜 티가 안나 응. 그냥 뭐 유분기 잡아주는 거? 눈에 기름기 없애주고 베이스 용도? 깔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어떤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예쁠 때 예쁘고 싶고 우아하고 싶고 뭔가 살짝 눈 내렸을 때 예쁠 거야 응. 막예쁘고 어. 싶고 막 살짝 깊이 있고 싶어. 그윽하고 그윽해. 싶어 그냥. 그윽하고 싶을 때말하면그데그 그 위에 미샤 모던 섀도우 치아 바타 컬러인데요. 이거는 약간 주황빛이 굉장히 많이 도는 황토방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데 저랑은 안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응. 응. 주황주황한데 약간의 브라운 기가 도는.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보시면 여기 아이라인 위에 까지만 그려줘요. 아이라인 위에 이제 섀도우를 하는데. 어. <웃음> <웃음> 아이라인을 바르고 나서, 이걸로 라이너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미샤 모던 섀도우 아몬드 파이. 요게 치아밭하고 요게 응. 아몬드 파이. 두개 조합이 굉장히 브라운하면서 이쁘네요. 응. 어. 원래 평소엔 이것만 해요, 그냥. 손끝에. 뽕. 라이너는. 조진의 최애 라이너. 제가 진짜 이거 한 거. 뽕아닌 진짜 <웃음> 오래 썼음. 찐템? 응.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 02 꼭, 브라운 컬러고요. 극세사 쓰고 이호써야 <웃음> 이런 아이라이너에요. 음. 번짐없음. 눈물을 흘려도 남자친구는 해가지고 울어도? 울어봤지. <웃음> <웃음> 나도 울려봤어. 울어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고. 나도 울려봤는데 음. 아 그때 우느라 정신없어서 기억 안 나요. 이걸로 빼주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몬드 파이를 파이. 위에 이렇게 판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 마스카라는 지금 없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린다고 하니까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 마스카라 픽서 꼭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눈이 그냥 밑으로, 눈 속눈썹이 눈으로 쳐졌어 그냥. 아 초점 답답해 죽었잖아 이거 아 말해 뭐해. 다 아시는 꿀템 있죠? 이거 몇통쟁였다고요아 면세에서 뭐 거의 10개?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그냥... 포 퍼펙트 래쉬인데 요거는 어떨 때 써요? 맨날 써요. 그러니까 마스카라 하고 맨날 전에 쓰지. 그냥 우리가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베이스 하는 것처럼, 선크림처럼 응. 근데 그냥... 나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이거 거... 진짜 1등.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블러셔랑 립만 남았어요. 그녀는 볼때왜뭘 바르고 입술에 뭘 바를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뮤진 구독, 신용인 구독해주시고 요 블러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비브라운의 앤틱 로즈. 바비브라운, 앤틱 로즈. 초점이 안맞아서 <웃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게 색감이 안 담겨요. 그런 느낌인데 음. 제가 손등에만 발라볼게요. 근데 좀 발색이 좀 많이 안 되네? 아니야, 엄청 잘 돼. 볼에 언지 <웃음> 그래? 그래? 약간 좀 멍든 것 같은 색깔이다. 겁나게 때려가지고 멍든. 우리는 어디 갔을까? 약간 말린 장미인데 탄대가 터져가지고 멍든 걸로.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안, 안 어울릴 것 느낌. 같아. 나는 이제 이걸 섞어 발라요. 어. 저는 이걸 섞어 발라요. 이거는 9호 캐러멜 핑크. 이글립스 제품이고 이거는 음. 3 9 0 0원이에요 힙팬이 보이는 이거는. 거는 이거는 정말 <웃음> 찐으로 잘 썼다는. <웃음> 힙팬이 <웃음> 보이는. 앤티클 <웃음> 로즈랑 카람의 핑크를 바른다. 이거는 제가 블러셔 추천 때도 보여드린 제품인데 카인 누드! 누드팝! 클리닉 누드팝 저렴이고요. 자, 그럼 립 보여드릴 건데! 으으으! <웃음> <웃음> <웃음> 일단 틴트는 누가 줬요 친구가 이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이게 나한테 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리고 내거 맨날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틴트 절대 안 바르거든요. 밀리마주, 밀리마주 워터라이징 틴트 공사오 누리 텐더 로즈. <웃음> 내가 바르면 갖고 싶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보면, 오청한거 거거 보이세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좀 끝이고 여기가 가운, 입술 어. 가운데다가 하면은 너무 예쁘죠 진짜 여러분들 너무 어, 이거 인정이야. 이렇게 거 짱이야. 이 된다니까 진짜 이거 짱이야 이거 로드샵에서 만나볼 수 없는 퀄리티인데 메이크 메이크 베이지 프리즈구요 이렇게 살짝 묻혀서 볼닦고 해도 예뻐요 음. 이렇게 음. 이거 많이 해요 저디나 맥 하나 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네, 맥에.. 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기하다. 맥... 아, 있어! 있어! 나 하나! 디보티드 투 칠리 316번. 자. 오! 그라데이션 해줘야 예쁜 거 아시죠? 풀, 응. 이쁘! 어,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세 가지를 가져와봤는데 립스틱은 멋지고 싶고 입할 때, 클럭 갈 때. 아니야. <웃음> 요런 느낌, 앙! <웃음> 라비 앙 로즈 같은 느낌 두 번째 립스틱은 이제 우아한 색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 단추가 엄마 엄마 느낌인데 음.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주가 딱 박힌 어. 것 같은 느낌의 아이오페 <웃음> 컬러핏 립스틱 31번 컬러야 참 헉, 예쁜 로즈 우아할 때 약간 코랄 느낌도 있네 선보거나 우아할 때 음. 남자친구 만나고 싶을 봐요. 때 왜요? 혼자 살아야지 우아하고 싶은 날 아이오페 기억하세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거랑 섞어 바르면 진짜 예쁘다는 거야? 어, 오, 근데 얘를 꼭 그라데이션 해줘야 된다는 점. <웃음> 스타일 난다, 3 d 이거, 이거. 이 이거, 정도는. 응.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어둡게 나오지요? 이거거든요. 아 <웃음> 3DE. 어떻게. 찾기의 별의별짓하는 앤 <웃음> 드디어 넌어 <웃음> no! 이게 저제 실력 아니에요 <웃음> 제 실력 아시죠? 예쁘죠 스텝 앤고 3D 자 이렇게 오늘 올 묘의 묘! 데일리 파워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묘진은 요런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한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진홍행 묘진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까지도 캣워머 메이크업 안 보셨던 분들은 <웃음> 한번 더. 아 솔직히 보러 가 보러 가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제 채널 오셔요. 노래 들으라. 오셔요.